무대는요 원조 여신 크리에이터 우리 윤댕님께서 아주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음악 실력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윤댕 오븐에 뭐가 많이 드는 것 같다 음. 며칠 안 나왔는데 곡이 바뀌어가지고. 음 맞아. 8 개월 동안 연습한 곡은 할수다 이렇게. 무이이가 아. 네네 아, 저건 귀여워 한발좀 들어봐 이렇게. 아 돌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아발좀 살짝 돌려 너 기타 게임 한 번도 안 봤니? 아, 네. <웃음> 기타 치는 사람한테 기타 게임 유튜버가 혼수둔다 절대 끝까지 안 해. <웃음>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작해 그렇게 뜨겁 두려워하지 마. <웃음>